나는 나도 뚜... 중요한 직업이지요. 뚜찌님 중요한 거라면은 머리 안 주니까. 아니요. 시민으로서. 시민으로서 중요한 직업. 주... 뭐죠 그러면? 네. 시민으로서 중요한 직 아주 중요한 사람. 정치가. 연예인 연예인. 글쎄요 님들의 출근를 봐서는 힘들겠네요 오늘 거의. 해고? 음... 아니요. 왕관. 아니요. 뚜찌 폭탄 봐. <웃음> 뚜찌 입고... 폭탄 봐. 이거 이 새끼. <웃음> 뚜치 폭탄 마, 뚜치 폭탄 마, 뚜치 폭탄 마. 뭔데요? 사실이 네. 뭐냐면은 이쿠님이 저한테 폭탄을 넘겼습니다. 아게 뭐야 이게? 아야 경찰서 풀어줄까? 뭔 얘기하는지 봐. 발... 저희 셋이 같이 다니죠? 아 싫어요, 싫어 이쿠님 싫어. 폭탄망이잖아.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진짜 아니야. 아니야, <웃음> 이쿠님 나랑 있는데 그 폭탄 안 걸었어요, 뚜치님. 뚜치님. 서 나도 걸겠지. 뚜치님이 처음에 폭탄 받았을 때 11초였죠. 제가 15초예요. 그러니까 1 5초가맨 처음 받은 사람이 그다음은 11초야. 그러니까 나는 폭탄 막 아닌 거야. <웃음> 이제 왜 이렇게 못해요? 최소삼이 뜨는데 일단 쭈쭈님 오리면 말해요 저 도망가기 아 진짜 오리 아니 그럼 지켜드릴게요 이거 봐이거잖 이거 이것도... 또싹탈이거또 <웃음> 싹탈이야 아나이어 아하하 아 나이스, <웃음> 아, 나이스. <웃음> 이거 나 폭탄 맞았는데쭈쭈한 <웃음> <웃음> <저한테> 넘겼어 어.. <웃음> <오>, 다행이다 저는 <웃음> 음, 직업을 아직 안했거든요나 그럼 저는 직권할게요 네명은 너무 많고 두 명만 오 따로 오세요 두 명만 저.. 진짜. 안이사. 어? 저 아까도 이는데깜사였는데 아니 아니, 아니 우연의 일치 우연의 <목소리> 일치. <웃음> 아 이래서 눈치 빠른 거이안 된다니까. <웃음> 어? 이 뭔데요 지금? 캐요캐 어, 없는데? 캐 없는데? 아니 지금 아, 좀열 수상해 이님강인님 <웃음> 아니에요? 저는 장의사예요 어? 나도 장이사인데 어? 저도 장이사예요강인님가는게 맞는 거 같은데 일단 그러면 표를 몰아보죠 강인님 누구 찍을래요? 난강인님 찍을 건데 저는 이쿠님이에요 저강인님 찍을게요 어라? 어라? <웃음> 일단 저는 강인님 찍을게요 찍은... 저 아무도 안 찍었는데 나이스! 도도셉니다 <웃음> 끝!